중도세력과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들마저도 이제는 이재명의 편이 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자신이 지지했던 당의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팩트입니다. 혜경군 김씨 이른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대 대선 무렵부터였습니다. 대선 직전인 2016년 12월에는 노무현 시체에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라거나 걱정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봉이한테는 안 갈테니 이런 자극적인 글을 올린 특정 아이디를 친문진영의 사람들이 혜경궁 김씨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바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아니겠냐는 논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 이라는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뜻밖의 같은 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후보가 이 트위터 계정 사용자로 김혜경 씨를 특정해서 고소하면서였습니다. 전해철이 예비 경기지사 후보로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였던 것인데 이미 고발 전에도 이른바 친노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HK 김이라는 아이디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이니셜과 같았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디가 김혜경의 아이디가 맞지 않겠나는 그런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했던 데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트위터에서 했던 주요 어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트윗은 친문 입장에서는 분노에 치를 떨어 했을 법한 내용 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부숫하게 많은 소위 해경근 김씨의 어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아이디로 올린 트윗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가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사실도 포함돼서 문 대통령과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당시 문재인의 복심으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의 고발을 시작으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 명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김혜경 씨를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2018년 11월 17일 연합뉴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보도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혜경궁 김 씨라 불리워지던 그 아이디는 바로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사용하던 그 아이디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치열한 법적인 공방 끝에 결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후유증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불기소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른바 친노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속에서 마저 무혐의는 아니었던 것은 후일 이재명에 대한 친문 지지자들의 반감이 극심했다는 데서 그흑과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김혜경이라는 이름은 친문들의 가슴에 좋은 글씨로 새겨져 버린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대략 4년이 지난 최근 김혜경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언론 의 전면에 오르내리는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자극이 되고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 진실된 방송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불과 4개월여 밖에 남기지 않은 대선후보에게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뜻밖의 소식이 최근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선후보 이재명이 사전에 예고했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는 뉴스가 뜨던 날그 취소의 이유라는 것이 평범해 보이지가 않아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다쳐서 한밤중에 응급실에 갔다. 그래서 부인의 간호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 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말로 죽을병에 걸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대선후보가 아내가 이마 몇 발을 꿰맨 것 가지고 중요한 대선후보로서 의 일정까지 취소했다는 말인가 어딘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의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첫째 혹시 꾀병 아니었을까 이번 기회에 가뜩이나 형수대된 욕설로 인기 제로인 여성표를 좀 벌어 봐야겠다 여심을 움직이려면 자상한 남편 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한마디로 여성 표팔이 꾀병이 아니었겠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재명을 의심했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부랴부랴 119 신고 녹음파일 등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커진 것은 하필 다쳤다는 상처 부위가 왼쪽 눈썹 부위 더 정확하게는 눈과 눈썹 사이라는 것이 발표된 다음부터 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질 급한 이재명이 부부싸움 끝에 아내 김혜경 씨를 주먹으로 쳤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까지 내놓게 됩니다. 이런 의문이 계속되자 이재명 캠프 에서는 새벽시간에 119에 신고한 이재명의 목소리에서 아내가 구토 설사증상을 호소하고 얼굴에 열상 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녹음 내용을 언론에 공개 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도착 당시 부인 김혜경씨가 방안에 놓어 있었고 왼쪽 눈에 부종과 열상이 확인된 다고 구급일지에 적었다는데 여기서 부종이란 눈이 뚱뚱 부었다는 뜻이고 열상이란 쉬운 말로 눈썹 부위가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 기록에 왼쪽 눈썹 부위에 2.5cm 크기에 찢긴 상처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는데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다들 두들겨 맞은 거 맞네 이렇게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먹으로 눈 주위를 맞은 사람은 보통 눈두덩이가 붓고 심하면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낙상으로 생긴 상처가 하필 왼쪽 눈썹이라는 것 그것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나름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입니다. 보통 오른손 주먹으로 상대를 쳤을때 상대는 왼쪽 눈썹 부위를 가격당하게 되는데 위치마저 왼쪽 눈썹 부위라는 것에서 사람들의 의심은 어느 순간 확신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에 기름을 부은 또 다른 충격적인 sns상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째에서 말씀드립니다. 17일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모씨가 네티즌 40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경기분당경찰서가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별당한 이 사람들은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이재명 후보와 여비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내용의 글을 공유하면서 게시했고 피고발인들은 이같은 글을 소셜미디어 sns에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입원 했던 사건과 관련해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혜경씨가 안화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면서 그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 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가 판을 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발당한 사람들이 나누었다는 이재명과 여비서 추문에 관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은 마타도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황상 옳아 보입니다. 이미 여배우와의 무상 연애사건으로 죽을 경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이 미치지 않고서야 또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 상식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발빠른 해명을 내놓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네티즌들을 고발하는 등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런저런 해명들이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후보의 아내가 입원을 했고 아내 곁에 있기 위해서 일정을 전면 취소한 자상한 후보라는 멋진 미담을 제조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처럼 아내 김혜경씨가 단순히 피로도적으로 낙상을 해서 하필이면 의심받기 딱 좋은 눈두덩이가 찢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일이 신경쓰였던 것인지 명심캠프라는 톡쇼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씨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 김혜경씨가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야 하면서 깜짝이나 반가워했다든가 비밀을 한가지 알려드린다면서 깨어나보니 남편 이재명이 울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도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오버액션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마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이 과거 혜경근 김씨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김혜경 씨가 아무리 귀여움을 떨어도 소위 문재인 노무현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김혜경 이라는 붉은 글자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긴 친노 친문들은 사실상 김혜경 을 곱게 봐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점 친문친노의 신뢰조차 잃어버린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코 잊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머리가 아니라 여기 가슴에 새겨 놓는 법입니다. 가슴에 새겨진 진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또 한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든 말이든 정책이든 그 무엇이든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노 친문들은 아직도 김혜경이 해경군 김씨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 팩트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록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인 무혐의를 가슴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가슴에 새겨진 기억 때문에 자기야 하는 어쩌면 귀엽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목소리를 진실된 목소리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렇게나 흠이 많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말입니다 전과사범이라는 붉은 줄이 있는 후보 여배우 무상 연애사건에서 보여준 파렴치함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한패륜적 행위 형수에 대한 막말과 욕설 유튜브 여기저기에 검색만 하면 볼수 있는 민원인들과 험하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이재명의 모습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누구겠는가 에 관한 의문 등이 모든 의문의 한가운데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